음,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, 그다음에 휘발성 유해물질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, 자 요새 어, 이제 날씨도 풀릴 것 같고 야외 활동이나 캠핑, 그다음에 뭐 운전하시거나 할때 어, 바깥 공기 많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. 요새 뭐 미세먼지. 초미세먼지 그리고 뭐어 차량에서 많이 운전하다 보면 이제 이산화탄소 그리고 어 그러한 공기의 질들을 매번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매번 뭐 날씨를 확인할 수도 없고 어 그런 분들한테 유용한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품을 구매하시면 포켓이라 본제품 그리고 이렇게 잭이 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, 뭐 이거는 뭐 이동시에 포켓에 넣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캠지 캠지 에어라는 제품인데 어한 100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휴대도 편해요. 그래서 어 야외 활동을 하시거나, 그리고 이제 캠핑을 가시거나, 운전을 하시거나 할때 언제라도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, 요 위에 상단 버튼에 이렇게 전원 버튼을 꾹 누르시면. 자, 이렇게, 이 가운데 있는 조그만 액정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어, 앱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앱에서 보시면, 캠즈 에어라는 어플을 까신 다음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게 되면, 자, 선택을 하시면, 어, 이렇게, 캠제어에 나오는 수치와 어, 요 어플을 통해서 슈,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수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. 똑같이, 온도, 습도, 그다음에 미세먼지, 일산화탄소, 지금 상태가 다 좋음으로 나오죠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벨로도뭐 등산이나 그럴 때 가셨을 때 위급상 이렇게 누르실 수가 있는데 자 보이시죠? 음. 소리가 막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끄실 수 있고 솔직히 이 액정 화면으로 모든 게다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어플까지는 그렇게 보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차량이나 어디에 이제 캠핑 가셨을 때 올려놓고 편하게 휴대폰으로 보실 경우에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디 도착하셔서 켜놓고 그냥 갖다 만 놓으시면 올려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흡입장치가 이 하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얹혀 놓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차박을 나왔을 때이 캠지에어를 먼저 도착하시고 나면 켜시면 지금 이차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휘발성 유해물질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파란색이 나오면은 뭐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씩 더 누르면 음 지금 차 상태가 환기를 하고 환기를 시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공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. 미세먼지는 괜찮은데 초미세먼지가 조금 있어요. 그 노멀로 뜨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굿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유해성 물질은 유해성 물질도 굿. 그다음에 지금 차량 온도가 16도에 습도가 16% 이렇게 나오네요. 어, 이런식으로 캠핑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가볍게 올려 놓으시거나 하면은 어, 차량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. 그리고 이렇게 운전을 저희 차박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운전을 계속 하게 되면은 앞에 히터를 계속 틀어 놓게 되잖아요 그럴 때 지금 이렇게 초록색 불이 떠야 되는데 이게 이산화탄소 수치가 계속 높아지면 은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씩 환기도 시켜주고 차박 하실 때도 이렇게 맥스팬이나창 어 이렇게 문을 열어두시면서 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손바닥마다 크게 요거 하나면은 캠핑을 하실 때어 위험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한 가지 요 제품 아쉬운 게 일산화탄소가 측정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뭐그 그 등유날로나 이런 거 키실 때 그런 감지하는 게 없긴 한데 그거 이외에는 뭐 요거 하나로 뭐 모든 게다 사용 가능하시니까 어, 그래서 지금 이차 안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쬐끔 있네요. 노멀기가. 창문 좀 열고 어, 이불 좀 한번 털어줘야겠어요. 안전하게 요걸로 캠핑 하시면 됩니다